이번에는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할수 있는 어, 다양한 운동법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손을 허 높이 정도까지 올리고요. 자, 무릎을 어, 올려줄 때는 이 손을 닿는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어, 무릎을 올리는 연습입니다. 자, 이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도> 준비, 소게 시작! Yeah, 다음은 손을 가운데로 모으고요. 무릎을 교차로 한 번씩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ja, 이런 식으로 무릎을 끌어올리는 동작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둘, 셋, 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섯열개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시작! 하나 둘, 이번에 같은 손높이로 높여주시고요. 자 이번에 무릎을 두 번씩 올리는 방법입니다. 무릎을 두 번씩 교차하면서 자 복근과 다음에 다리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음은. 어, 2인 1조 동안 이렇게 다리를 한 사람이 넓혀주고요. 자, 왼쪽에서부터 옆으로, 옆으로 달리는 동작입니다. 자, 이 동작을 통해서 미첩성과 순발력을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우리 파트너의 이 다리를 넘으면서 이 낮은 강도로 점프 뛰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사이드로 자으면서 낮게 먼저 뛰는 연습이 되겠습니다. 시작. 자, 이번에는 아까 전 동작이 조금 숙달이 되었다면 은좀더 강도를 높여서 점프를 이 다리 사이사이로 사력 사이로 뛰면서 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섯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하체 강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을 좀더 넓히시고요. 자, 우리 스커트 동작인데요. 이스커트 안에서 또 점프까지 같이 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세를 앉아서 자세를 맞춰주고 자, 다음에 점프를 뛰면서 둘이서 호흡 맞춰서 동작을 계속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번에는 우리 도약동작이나 우리 차기동작들 중에서 특히나 이 복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복근 강화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근은 상복직근, 중복직근, 하복직근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지금 배워보실 거는 바로 상복직근을 강화시키는 연습법입니다. 시작! 아 자, 이번에는 하복지근을 강화시키는 운동 방법입니다. 자,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자, 보조해주는 사람은 다리를 밀어주고, 다음에 끌어 올리는 사람들은 다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서 하복지근에 힘을 줘서 계속 이 동작을 연속적으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등쪽 강화 운동인데요. 등쪽에서도 특히나 우리 이 척추를 감싸고 있는 이 기립근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이 동작은 상체를 끌어올리면서 상체를 끌어올리면서 최대한 이 기립근을 사용하면서 버텨주고 다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보조해주는 사람은 발목을 잘 잡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동작도 연속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자 이런식으로 연결 동작으로 기립근 강화 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몸통 중에서 어, 이 복부에 측면에 있는 외복사근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어, 측면으로 차는 돌려차기라든가 자, 다음에 후려차기, 다음 옆차기들 중에서 이 외복상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여기를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자, 이 동작을 또 연속적으로 실시해 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 둘셋 둘, 둘, 둘, 둘, 둘.